날 위하여 십자가 오배라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석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수 안에 있는 우리 한얀없 그 말씀, 그 니마치 든내우리 어찌 찬양만 할까?